연기 연습할 때 본인의 입에 잘 맞는 연기를 선택하게 되죠 그런 대본을 보고 자꾸 연습을 하게 돼요 어, 근데 이거 절대 하시면 안 되거든요 자기가 잘하는 연기는 연습 안 해도 잘해요 건달한테 욕설을 시키면 욕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죠 근데 연기 자를 하실 분들이면 자기가 못하는 걸 자꾸 해야 공부잖아요 잘하는데 나도 잘해요 근데 굳이 그걸 연습할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남자들은 욕하고 싸우는 장면들 다 잘해요 협박하고 강한 눈빛 주고 이런 거다 잘한단 말이죠 근데 그거에 자꾸 시간 투자해서 연기 공부하지 마시고요 젊은 사람들은 어떤 연기 공부를 해야 되냐면 나이 많은 사람 연기를 따라해보세요 내가 지금 2 0대예요 20대는요 말하는 속도가 되게 빨라요 그리고 강하게 나오죠 근데 50대 40대 이렇게 연령이 자기보다 훨씬 뛴사람들의 연기를 따라하면 그때 여러분들이 느낄 거예요 호흡이 딸린다라는 걸, 감정표현이 안 된다라는 걸 느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면 나이 든 분들의 연기를 연습해보세요. 나이 든사람들의 연기를 자꾸 따라해보시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저는 어, 손현주 씨를 한번 예를 들어주고 싶은데요. 연기자 분들 중에 유명한 분이죠. 손현주 씨.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연기력에 비해서 많은 인정을 받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의 연기를 보면 정말 부드럽거든요. 연기가. 어, 어거지로 하는 게 없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연기를 정말 부드럽게 표현을 해요 힘이 없이, 힘들어감이 없이 정말 편안하게 연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볼땐좀 길게 갈수 있는 그런 명배우가 아닌가 싶은데 그런 분들의 연기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가 오늘 손현주씨의 연기를 한번 따라해보겠다 그 사람의 느낌을 그대로 한번 내보겠다 이거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아 내가 정말 얼마나 연기를 못하는구나 이걸 느끼실 수 있고요 그분이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 그걸 느낄 수 있어요 노래할 때도 그러잖아요 노래방에 가면 내가 자주 부르는 노래는 거의 한 가수 노래가 대부분이에요 그 가수가 나하고 목소리가 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걸 표현하기가 잘 되거든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거란 말이죠 연기도 그래요 나하고 느낌이 잘 맞는 대본이 있어요 그런 대사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계속 반복해서 해봐야 실력 안 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혀 안될것 같은 저걸 내가 할수 있을까? 이런 걸 연습하시라는 거죠 연기는 감정에 대한 이해가 돼야 돼요 그걸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게 트레이닝이죠 그러니까. 내가 40대, 50대, 60대의 그 연기를 연습해봐야겠다 왜 이렇게 하라고 하냐면 그래야 진짜 여러분들이 호흡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 내 감정이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려지는지 확인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오늘 요점이 뭐냐면 내가 하기 편한 연기 내 입맛에 맞는 대본을 선택해서 자꾸 반복한 연습을 하지 마시고요 40대, 50대 예를 들어서 손현주씨는 말씀드렸죠 그런 분들처럼 호흡이 정말 자연스럽고 편안한 지금 20대가 하기 어려운 그런 연기를 자꾸 따라해서 그런 대본을 따라해서 연습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 연기 발전에 도움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